오늘 많이 기르던 손님 오셨는데 이 머리 울프컷 얄쌍하게 해달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고 정리정도된 어떤 울프컷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프컷을 원하니까 울프컷 칠때 투블럭을 치긴 하는데 머리가 많이 길긴 했어 그지 그래서 요거를 다 정리하고 속에는 댄디하게 약간 정리를 해서 요거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기가 많이 길어가지고 지금 요거 다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블럭을 칠것 같으면 기존에 쳐온 섹션이 있어요. 그 라인을 좀 정리를 잘 이렇게 하시고 소프트하게 원하시는 손님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굳이 이렇게 짧게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15mm 15mm에서 이거 1mm, 1mm 해가지고 16mm 정도 되는데 조금만 눌러서 자르게 되면 15mm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러서 투블럭 라인까지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손님도 원하는 머리가 이렇게 바싹 잘리지 않는 머리라고죠. 그래서 15mm.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연결된 부분을 탭을 빼주시고요.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만 요 끝에를 좀 쳐주세요. 너무 무거운 거 싫어하니까 그리고 마스크 안 잘리게 잘하시고 이렇게 라인을 살짝 정리해주시면 일단 이 안쪽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죠. 그 다음에, 어, 요 라인은 이렇게 앞쪽으로 빼주신 상태에서 라인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끝까지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머리를 이제 좀 잘라주셔야죠.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빗과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귀 라인의 윗부분까지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지금 요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구렛나라도 살짝 나오면서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되죠 그 지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파맞기가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뭐 좋은 케이스 같아요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빗 잡을 때 요렇게 잡는 거제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 좀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자르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잘라주시면 되게 가벼워졌죠 앞머리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되고 이제 층을 살짝 내주셔야 돼요 숱을 쳐서 될건 없어요 많이 숱 치지 마시고요 층을 이렇게 잡고서 여기 자르시고 그 다음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르게 되면 층이 조금씩 나요 그래서 훨씬 더 가벼워지고 숱을 어, 굳이 안 치셔도 깔끔하게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투블럭 쳤을 때 이렇게 라인 잡아놓은 거 그대로 하세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초보 미용사 분들은 15mm를 딱 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5mm로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 밑에까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렇게 라인이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약간 소프트하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잘랐으니까 위쪽을 살짝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주셔서 그 윗부분을 이게 좀 이렇게 말라 있으면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을 한번 살짝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내려서 어그 다음에 앞머리 쪽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라인도 같이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귀라인 이어 포인트 위쪽 라인을 살짝 이렇게 층을 살짝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살짝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잘라주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이렇게 일자로 두고 정확하게 일자로 두고 잘라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앞머리는 이따 자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렛나루랑 같이 또 이어서 또 이렇게 예쁘게 됐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머리 요 이렇게 많이 뭉친 머리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단발로 길러 거 아니잖아? 그지 응. 그래서 요거를 약간 좀 정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 자 뒤에 부분은 굉장히 단발스럽게 많이 길렀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단발스러운 머리 그대로 놔두면 아주 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자르려고 하니까 위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밑에 머리부터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제 이렇게 층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여긴 닿지 않아요. 여기는 안 닿고 같이 머리카락만 이렇게 그러면 한 1cm 정도를 자르겠다라고 생각하면 1cm 정도만 나오게 해서 이렇게 층을 내서 살짝 잘라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울프컷.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이렇게 층이 나서 밑에 라인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잘 잘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위에 부분을 잘라 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잘리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내렸던 부분, 요거를 살짝 들어가지고요. 어, 1cm를 밑에 잘라 줬으면 이제 여기는 2cm를 잘라야 돼요. 2cm. 그래서 여기는 2cm 정도를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위로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층이 나면서 이쁘게 나오죠. 그렇다고 뭐 전체적으로 자를 때 너무 이렇게 잡아서 1cm 2cm 이렇게 생각하지면 안되고 적당한 길이에서 이렇게 2cm 정도 자른다 생각하시고 머리를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면 옆에 여기 라인을 좀 정리를 해줘야죠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살짝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라인 쪽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살짝 이렇게 끝에를 살짝 쳐주세요. 너무 각지게 말고 살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깔끔하게 일단은 되죠? 그럼 요거 이제 자르러 갈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들어가지고 위에 거좀 걷어내주고 밑에 라인은 1cm 정도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툭 탁탁탁탁 아,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 하나 둘셋넷 이렇게 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그 다음에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 어, 숱이 많네요 그러면 숱을 많으면 약간 한번 더 걸러서 어, 단계를 두번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올리려고 자르고 나서 바로 자르면 좀 약간 가위나 이런게 좀 무뎌질 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도 살짝 더 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섹션을 한번더 쪄주세요 그러고서 여기가 1cm 쳤으면 이 부분은 한 2cm 이렇게 잘라주시고 층을 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툭툭툭 툭, 툭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자르고 밑에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층을 좀 내주시고 파마기가 약간 있어서 일단 머리 감고 나면 훨씬 더 깔끔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섹션 뜨고 거의 머리가 지금 왼쪽으로 많이 처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숱이 더 많아요. 이쪽은 한 번에 끝났는데 이쪽은 숱이 많아서 이렇게 섹션을 한 두세 번 정도 떠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cm 정도만 잘라주세요. 나눠서 자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쪽에서 한 번에 2cm 자른 거랑 이쪽에서 약간 이렇게 2cm 자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 나눠서 어, 두 번, 세번 나눠서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층이 좀 많으면, 아, 들라있으면 요 끝에 잡아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섹션을 떠서 이 부분도 요렇게 해서 두고 잘라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하고, 블랙형은 약간 이렇게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1cm씩만 딱딱딱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귀에 나오는 이 머리들 살짝 이렇게 라인 정리해 주시고 이 밑에도 살짝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서 한번더 섹션을 떠서 이렇게 나눠줘서 이 부분도 살짝 착착착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나눴는데도 약간 불편한 감이 있다 그럴 땐물 한번 이렇게 뿌려주세요. 조금 불편한 거는 파마 웨이브가 있어서 많이 뻗치니까 그 부분들도 살짝 이렇게 정리하면서 물을 한번 뿌려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라인도 살짝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서 살짝 끝에를 이렇게 삐죽삐죽한 것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머리 감고 나면 은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살짝 잡아서 끝에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앞머리 가야죠. 지사 얼굴이 안 보여. 자, 앞머리도 잘 생겨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약간 끝에를 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같이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내놓으시고 요 정도 두고서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앞머리 많이 자를 거야? 머리 그냥 이렇게 넘기고 싶어 지고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쳐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앞머리 길이는 괜찮지 네. 어, 너무 많이 안 자르고 머리를 너무 많이 자르는 거 싫어하시니까 요즘은 이렇게 머리를 끝에만 살짝 이렇게 좀 쳐주시면 손님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여기서 끝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술 칠 거예요 수술 치는 거는 양쪽 사이드에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숱이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약간 위에를 약간 걷어내 주시고 속에서 이렇게 살짝 한 번씩만 이렇게 쳐주세요 개수를 조금만 더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고, 소개를 한 번씩만 쳐주시면, 개수만 살짝 없앤다고 생각하세요. 살짝 이런 식으로만. 그래서 살짝 내려주시면, 훨씬 좋은, 이렇게 울프컷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자, 여기가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님 입장에서 여기 살짝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숟가위를 이용해서 끝에 부분은 이렇게 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고 일자로 너무 툭 자르는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쳐주시고 이 클리퍼로 이용해서 이속의 머리를 살짝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시면 안되고 잔털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라인이 잡히죠 속에 이 부분도 잔털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 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밑에 끝에 좀지저분 한게 있다면 살짝 이렇게 클리퍼로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런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죠. 우선 이렇게 울프 컷, 약간 울프 컷 깔끔하게 머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이런 식으로 자르시고 머리를 한번 손님이 감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거니까 그때는 보여드릴게요. 자, 초보 미용사 화이팅, 많이 열심히 자르세요. 어때, 좀 머리가 훨씬 깔끔, 훨씬 깔끔해졌지? 좀 가볍, 가벼운 게 아, 가볍고. 가볍. 그래, 그 머리를 이제 원래 이게 머리 자르고 나서. 아까 자를 때그 길었을 때 머리에서 자르면 파마기가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거를 좀 잘라내면 이렇게 좀 가볍고 이게 무겁진 않잖아. 어. 훨씬 거의 다 잘라내고 다 잘라내서 훨씬 더 가볍고 훨씬 깔끔하네. 어 고생했어. 머리 말려 또. 초보 미용사 화이팅. 레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